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주행 중에 이제 시동이 꺼져서 견인으로 입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방전되어 있는 상태고, 점프를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 볼 겁니다. 연료 압력이, 목표 압력에 비해서 지금 레일 압력이 상당히 지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이제 120바 이상이 넘어야지 되는데, 현재 68바. 기준 압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이제 시동이 안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연료가 압력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저압범프인지고압범프인지 아니면 인젝터 문제인지 아니면 조절밸브 쪽의 문제인지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연료 라인 공기빼기라그래서 저압모터를 강제 구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압펌프에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압펌프는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료압력이 오는지는 장비를 올려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압 펌프의 강제구동으로 해서 연료 압력을 유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압에서는 지금 사바라는 압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압 모터 자체는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저압 그 라인 이후 이제 고압 라인 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레일을 이제 막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화 검사를 할 겁니다 커먼 레일에 에어가 찼기 때문에 저압못다 이제 강제구동으로 해서 레일 안에 있는 에어를 먼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그를 여기에서 연료 레일 압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레일 압력 조절 밸브를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리턴되는 양을 이제 막는 겁니다. 그 순수한 고압 펌프의 압력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압 펌프 압력이 지금 1800바 정도 이제 나와, 토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압력은 2,000 바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 압력이 적 되는 것은 고압 펌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절 밸브의 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압력이라면은 이제 조절 밸브보다는 펌프의 고장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펌프에 달려 있는 조절밸브를 풀어서 그쪽에 이제 쇳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쇳가루가 돌았다 라러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겠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고압범프에 붙어있는 압력 조절밸브입니다 요 조절밸브를 빼서 혹시 모르니까 쇳가루가 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젝터가 고장이 만약에 있다면 대부분 이제 쇳가루가 이제 넘어와서 인젝터가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먼저 요 압력 조절 밸브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압력조절밸브를 뗐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쇳가루가 있습니다. 이 쇳가루는 고압 펌프 내부의 이제 마모로 인해서 나온 쇳가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압력 조절 밸브를 이제 뺀 자리입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색가루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색가루는 연료 고압 펌프 내부에제 마모로 인해서 이제 색가루가 나오는 건데요. 색가루가 나오는 것은 펌프의 구조적인 그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연료의 그유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작동하면서 마모로 인해서 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음, 특히나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연료를 적게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특히나 뭐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쓰신다거나 예, 그런 운전 습관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연료의 질도 예, 문제가 될 거고요. 뜨거운 여름철에 예, 고속주행,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쇠가루가 나왔기 때문에 예, 연료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크리닝과 부품 교환이 이루어져야 예,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젝터 점검이 이제 나왔는데요. 인젝터 점검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많이 나와 있죠. 빨간색보다는 이제 리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리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리턴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젝터에서 이제 리턴이 많아졌다는 것은 인젝터 이제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인젝터 노즐 쪽으로 분사하는 양보다는 지금 다시 연료 탱크로 가는 그 양이 이제 많아진 건데요. 그렇게 될수 있는 조건들이 인젝터에서는 이제 인젝터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고압펌프에서 고압펌프의 문제로 인해서 인젝터가 이제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젝터 리턴량이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턴량이 많다면은 인젝 그 연료 고압펌프까지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인젝 그 연료 라인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